안녕하세요 샤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원래 제가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 다떨어져가지고 새로 구입을 했는데 비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개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헤지스맨 회사의 룰 4이고 화이트닝 선 올인원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이 브랜드에 대해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룰 사이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리얼룰을 제시하는 스킨 매뉴얼 브랜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피부 관리를 시작하는 남성분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인원 제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흔히 올인원 제품이라 하면 은 일반적으로 스킨, 로션 에센스가 한 번에 들어있는 제품을 올인원 제품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자외선, 미백, 주름까지 삼중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은 SPF50 그리고 p a 플러스가 4개 있는 제품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체감을 하기가 힘드신데 어, SPF 같은 경우에는 UVB를 차단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PA는 UV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SPF 같은 경우에는 내가 햇빛 아래 에 있을 때몇분 있다가 피부에 붉게 반응이 온다 이런 걸로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 어, 분 단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햇빛 아래에서 5분 있다가 얼굴이 붉어진다.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SPF 50이잖아요. 그럼 5 곱하기 5 0을하는 250분이죠. 250분 동안 햇빛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면 PA는 보통 PA 플러스 2개가 적정이고 PA 플러스 3개가 이상적인 치수라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PA 플러스 4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UVA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수분 로션 제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끈적임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칙칙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을 통해서 즉각적인 자연스러운 톤업이 가능한 화이트닝 케어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화이트닝 케어 하면 사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탁 현상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탁 현상이 없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화이트닝 케어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을 위한 유해 성분을 굉장히 최소화 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서 원래 스킨 로션만 발라도 굉장히 피부가 붉어지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맞는 스킨 로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유해 성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피부에 골고루 펴 발라준 후에 톡톡 두드리면서 흡수를 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자외선에 노출이 심한 콧등 그리고 눈 밑부분을 한번 더 발라주면서 흡수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토너 세안을 원하시는 분들이면 먼저 화장솜으로 토너 세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다른 올인원 제품과 달리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꼭 주무시기 전에는 세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제품 자체가 용량 대비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올인한 제품이라는 점과 그리고 민감한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이러한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번에 스킨케어부터 선케어까지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칙칙한 피부톤으로 톤업과 미백을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끈적인 사용감으로 선크림을 기존에 사용하기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 산 균형으로 여러분께 이렇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